사전 미팅 대본리딩이 있는 날입니다 네, 또 서울에 왔어요 <웃음> 멀어 춥네요 가서 열심히 대본리딩을 하고 집에 갈게요 <웃음>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지 안고픈지도 모르겠고 네, 일단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미팅 끝났습니다 집에 갑시다 그 일찍 도착해서 브레저루에서 점심을 먹고 리허설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한바탕 직장인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살짝 조용해진 느낌이에요. 오늘 제가 피부화장을 안 했어요. 어, 밤을 발라야 돼가지고 피부화장을 안했고 아 그리고 제가 그 내일 직접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번부터는 직접 했습니다. <웃음> 했다고 하기도 좀 뭐한 게 붙인 거지만 이렇게 붙였답니다. 예쁘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몇번 제가 실험을 좀 해봤는데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중요한 날 있을 때그 전날에 하면 좋은 정도 근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제거도 간단하고 음, 점심을 먹고 겠습니다 리허설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바로 내일모레 본방이라 가서 하루종일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굿모닝. 오늘은 화장이랑 머리를 이제 하러 갈 거라서 아침에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오늘은 완전 초록초록한 날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묶을 예정입니다. 어 근데 진짜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열차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역 근처 카페에서 라떼 지금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역 근처에서 커피 잠깐 마시고 오늘 친구랑 같이 갈 거라서 친구를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차피 VTR이라고 중간중간 짤막하게 나오는 영상에서 이미 생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웃음> 갔다 올게요. 오늘은 제가 앞머리를 다 까고 포니테일까지 할 예정인데 이런 데다가 막 바르고 그래야 돼서 앞머리 지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깔 거고 앞머리 생활 잘 즐겼는데 역시 없는 게 편해요. 일단 얘가 좀 많이 길어질 때까지 즐기다가 그러다가 열심히 또 앞머리를 길러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에넣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아에서 밥을 파네요 매콤 로제 주먹밥을 시켜봤어요 원래 빵 먹으려고 했는데 어, 밥이 보이니 밥을 먹어야죠 원래 아무것도 안 먹으려다가 뭔가 배가 너무 고플 것 같았어요 아, 지금 고요한 카페가 좋네요 조용한 카페 맛있네매콤로제주먹밥이 <목소리> 맛있다 삼각김밥을 숟가락으로 먹기도 처음이네요 커피와 삼각김밥의 조합 응 음. 귀여워. 진짜 아예 완전 저런 고무줄로 하는구나. 응. 음. Hehehehe. <laughs> 온것 같아요. 그래? 너무 예쁜데 지금?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목소리> 안녕. <목소리> 도도 유주반 어수단요 여기가 이에요 오. 아니다. 반대 아니에요? 네. 네. 할때이클리스 안. 야호. 안녕. 마이클리 달용. 이클리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 네. 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 네. 네. 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 키웠다, 긴 쪽, 키웠다, 긴 쪽. 힘들어 집에 갑시다. 어, 중간에 일본어 틀려가지고 <웃음> 원래 집에 갈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오늘도 춘천에 도착을, <웃음> 아 피곤해라 네, 아니 이번에 라이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코멘트에 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ます. 疲れまし요자 다시 요 바이바이 안녕